시간은 새벽 2시 집으로 향하고 있는 남자 길가의 나뭇가지를 괜스레 한번 만지며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려고 눈살을 찌푸려 보는데 한 개상한 남자가 이상한 춤을 추며 웃는 얼굴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술에 취했을 거라 생각한 남자는 그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하는데 춤을 추며 다가오는 남자가 분명하게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피하는 게 낫겠다 싶어 건너편의 인도를 건너가 다시 그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움직이지 않고 남자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가던 길을 가려고 하는 남자. 이제는 갔겠지 하고 뒤를 돌아보는데 길에 쪼그려 앉아 남자를 보고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회개한 행동을 하며 다가오는 남자. 다가올수록 길에는 겁먹은 남자의 거친 숨소리만 들립니다. 눈앞까지 다가온 개상한 남자는 여전히 이상한 춤을 추며 웃고 있습니다. 겁에 질린 남자가 소리칩니다. What the hell do you want? 그랬더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개상한 남자가 뒤로 돌아가자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빠른 발소리 그 회귀한 남자가 남자리 향에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위협을 느끼고 깜짝 놀라 냅다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얼마쯤이나 도망쳤을까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잠시 멈추어 쉬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로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숨을 고르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안심하고 고개를 든 순간 짧지만 강렬한 공포감에 심어준 이 영상은 최근 유튜브 채널 마이클 에반스에 게재된 단편 호러 영화입니다. 미국의 인기 있는 웹사이트 레딧에서 2012년 더 스마일링맨이란 이야기가 웹상에서 굉장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필자의 경험담이진 확실하진 않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댓글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는데요 심야의 한적한 거리에서 마른 체격의 남자가 목이 꺾인 채 혼자 와이추를 추며 돌아다닌다는 설정은 세계의 많은 아마추어 제작자들이 단편영화의 패러디 영상으로 만드는 데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실제 해당 영상 말고도 스마일링맨이라는 주제로 단편영화가 꽤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편 영화감독인 마이클 에반스가 개담의 내용을 각색해 약 4분의 분량의 작품을 제작했고 수많은 누리꾼들이 작품의 완성도에 감탄하여 찬사를 보냈습니다. 영상의 분위기와 긴장감 넘치는 전개, 음악 등 모든 영화전 장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공포심을 배가했는데요. 그중 가장 완벽하다고 손꼽히는 요소는 바로 보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는 점입니다. 영화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배경이나 상황 등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공포의 순간과 감정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는 사람들이 자신이 겪었던 일을 영화에 대입하게 만들면서도 몰입도를 극대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우리 마블리 형이 있었으면 도망가는 사람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마일링맨을 추천드리면서 다음에 재밌는 영화 리뷰와 영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화로 다시 오겠습니다.